짜잔 지금 짐이 한 바가지예요 저희는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집 앞에 바다가 파타야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좀 무섭다 드디어 신혼집을 갖게 됐어요 지금 완전 짐이 엄청 많아요 제가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집을 입주를 할수 있어서 좀 다행이에요 집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이게 좋으면 이게 싫고 이게 이게 싫으면 이게 이게 싫은데 이거 이거 마음에 들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봐야죠 later that same evening 아음 음 저는 제 오늘 어, 저녁에 루프탑 디너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태까지 영상 편집하다가 남편이 퇴근을 한다는 전화를 방금 받고 어, 빠르게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요 화장은더 하진 않을 거고 뭘 할까? 심심한데 오는 데한 2, 30분 걸리니까 조금 삼삼해서 좀 끼얹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섀도우로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한국에 며칠 전에 갔다 오고 나서 오자마자 두 눈에 다래끼가 진짜 왕따시만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와서 그냥 한번 버텨보자 하다가 안되겠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항생제 잔뜩 받아보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직 어, 이제 저는 짐도 많고 한국에서 가져올 짐도 많았고 안 가져온 것들도 되게 아직 많아요 최대한 미니멈하게 하고 제가 어, 맥시멀리스트이지만 저는 절대 미니멀리스트가 될수 없어요 미니멀리스트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미니멀리스트를 꿈꾸는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한으로 갖고 어, 중복되지 않는 아이템들로만 어, 신혼살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제가 여기서 많이 영상을 찍을 거고 네 그럴 거예요 <웃음> 이따 가서 찍을게요 빠이 바이, 빠이빠이 어어 아, 저기 있다. 오다다. 나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되멋있다. 진마시기 좋을 것 같아 음, 그냥 술 잠깐 마시기에 좋을 것 같아 여기를 파타야 어, 시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m I t t 라는 호텔이고 거기 에 19층에 있는 르프탑 어, 레스토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예요. 아, 징그럽다. 좀 여기서 보니까. 아, 다 배예요. 배. 바다예요, 저기 바다. 어, 상당히 상당히 하, 하. 하. 하.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까는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좀더 조용하고 은밀한 곳으로. 배 한국 사람이 있어서 좀 조용히 얘기해 해요. 4 0바 평소에 4 0바타던 맥주를 150밭 음거 어, 무슨 미니어처 같다 저햄버거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여운데 좀 짜성나네 네, 이거는 아란치니 코알 아란치니 음. 저게 스켈럿 이게 무슨 슬라이더? 이게 아란치니 이게 카보나라까보나라 페티치니 카보나라, 네, 카보나라. 팥피쉬니, 카보나라. 페트, 양이 좀 전체적으로 작긴 한데. 집에 가서 또스스 노릇노릇 음, 저희가 요리를 다섯 개를 시키고 와우 치즈 보드 집에 가져가고 싶다 <웃음> 오가 좋아하는 것총2100 <거> <웃음> 89.2 마트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호텔치고 싸게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장을 보러 갈 거예요 내일 모레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언니네 부부와 저희 조카가 여기 놀러 와요 그래서 소가도 다 먹었나? 좀 이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을 봐야 될것 같아서 음식 재료랑 그런 것들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서 이따가 가서 봐요 금강산도 수쿠경이라고 지금 KPC에 왔어요 <웃음> 태국은 KFC가 되게 맛있어요 원래 다른 음식점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인도 남자들이 잔뜩 앉아있는데 진짜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너무 좀 재수없어가지고 구석진 KFC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 맛없어 콜라가 이상하게 태국은 콜라가 진짜 맛이 없어요 약간 김빠진 안단 클라 <웃음>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이렇게 팔아요. 마트에서 근데 저는 따로따로 샀어요. 그래서 더 많이 먹으려고. <웃음> 구라 치즈 <웃음> 앤스스 치즈 아, <웃음> 그리에르 치즈를 사야 되는데 되게 비싸대고 이거를 살려고 여기는 치즈류 제품 같은게 되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해외 제품들이 빈스 샀어요. 아, 힘들다. 아,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들고 들어가? 아. 아. 이거는 직접 오빠가 만들고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야? 어 손잡이 만먹어보겠습아 아니야, 싱겁지 않아. 딱한 조화. 저는 오늘 몰리브 편 영상을 다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막을 아직 안 해가지고 오빠가 자막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영어 자막 저는 지금 세수를 했고 남편이 자고 있어서 좀만 조용히 얘기할게요 팩을 하려고요 이게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두개 있어요 일제, 일제 아니 아니 팩이 떨어져서 이 팩이 조금 큰것 같아요 이제 를붙여 무슨 가루가 나와요? <웃음> 아니야, 오빠. 자. 이거 팩이 되게 특이해요. 맥스 클리닉이라는 업체고 미라클리닉 컨투어링 이 마스크 팩이에요. 제가 진짜 팩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좀 많이 연구도 해봤고 많이 해보기도 했는데 이런 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 두꺼워요. 진짜 저는 이걸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30까지는